자, 부시하고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좋은 점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녀석이 뒤를 돌아보고 있단 말이지? 날못 보지 않을까? 해서 워른의 사탕을 한번 먹고 가보려고요 아, 근데 저 주변에 꽃? 작은 약간이 들이 있어가지고, 저거... 안 들키겠지 됐다. 잠 못부터! 아이스~ <웃음> 아~ 좋았어~ 흑색 화약 아이템도 있고, 좋았어~ 진짜~ 오, 오늘 뭔가 잘 되는데? 보슬이 잘.. 쉬운 애들 뿐이라서 그런가? 얘돈1 2원밖에안 주네 여기 위로는.. 못 올라가네 왜? 줄수 없지. 약한 애들이라서 엄청 약하네요. 스님들도 무시하고 큰덩치 있잖아? 얘도 무시해 아이가 무시하고 그냥 가 이녀석만 좀 잡자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클레이브 가진 애들, 어, 얘네 어떻게 상대 하지? 속독 새벽이 타기 고정 중 뒤로 꺾, 왜래? 오 씨. 오세 번에가 한꺼번에 던비네 이거. 잠깐만. 아 너. 아 체간 다 돼서 너부터 노린 건데 이거. 걔네 한명.. 모르겠지? 다 알아차리네 다 알아차리네? 자 한명 조지고 안개 까마귀? 아, 오이가야 미친. 어, 안돼. 미친. 안돼. <웃음> 잠깐만, 어, 어, 어. 보스들보다 니네가 더 무서워. <웃음> 지금 사태가 심각해. 아, 망쳤어. 아 제발 명주의 불꽃사 제발. 불꽃님? 안돼 내 돈! 내 돈! 내게 엄지! 내 돈! 내게 엄지! 안돼... 안돼... <웃음> 안돼... 내 돈... 돈 쓰고 죽을걸... 돈... 돈... <웃음> <웃음> 어 어떻게 질수 있어 저녁들한테 <웃음> 아, 다 조졌다. 이제 무시, 무시, 무시, 무시, 무시, 무시, 중요한데, 무시. 아이고! <웃음> <웃음> 세상에 마상에 봐왜왜 <웃음> 사탕 대라? 한 명만 조지면 돼. 아, 저거 안 됐어. 아, 세상에. 아니, 너 말고. 아, 죽네, 여기서. 이걸 알아차린다고? 아, 너무하네. 승부가 안되겠어 <웃음> 잘 되다가야 돼 한명씩 조져야지 중간에 한놈을 조졌으니 사실 얘네도 무시하고 가도 되긴해 어. 한놈 간다 아.. 죄새끼 한놈이 나대자꾸 하하! 하란 말이야 모른다 풀렸다 풀렸다 어제 아, 왜 저러냐 저거. 저기서 <웃음> <웃음> 왜 저래? <웃음> 아오 빡쳐! <웃음> 자꾸 말 이렇게 해가대일진 아무것도 아닌 녀석들이. 사탕 많이 주네. 너 일로 와. 오! 오! 찢어질 듯한 주머니. <웃음> 저돈 얼마지? 천원 주겠죠? 어, 여기서 열리네? 아, 세상에! 바로 앞에 세이버 포인트가 있었다니! 아 마음 써서 아 이거 열고 그냥 들어갈걸 그럼 뒤에 애들 계속 나오나? 오 어, 있네? 응? 뭔가 이벤트? 총? 뭐하는거지? 이 컷신 하나 보여줄려고 이런다고? 이걸 굳이 컷신으 만들 필요가 있어? 어, 저 장면만 있는게 아니군 뭐지? 왜 다른 <웃음> 다른 장소지? 나 거기 파밍하고 뭐 있는지 좀 보려고 그랬더니 다른 데로 와버렸어요. 원숭이. 사루가 삼비키사르가삼비키한 마리는. 한마한 마리는. 한 마리는. 한마리한 마리는. 한 마리는. 한 마리는. 한 오래된 구리로 제작된 오구령. 몇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올리면 활랑에 있는 원숭이들도 늑대도 최초의 상태로 돌아간다. 병풍 안에 붙잡아 놓은 원숭이는 방울를 올려도 멈추지 않는다. 보는 원숭이, 듣는 원숭이, 말하는 원숭이? 뭐지? 이거 뭐하란 건가? 이거? 아, 이 하라고, 어, 뒤에 뭐 쫓아와, 뭐지? 때려잡아야 되나, 쟤네? 아, 이쪽이 아니잖아. 빠른데? 얘잖아 <웃음> 아 <아니> 저.. <웃음> 저기 안맞네? 오케이 올라가 저기 저기 올라가면은 못 잡나봐요 다시 써야되네 <웃음> 음? 말 걸어보자 この原労そしてそれならばに書かれたさすれば紫木も目がよくなあこあかつてば들을 걸 이용해야 되는 것만 제가 설마 보는 원숭이가? 제 원숭이 한 마리 있고 장 잡아볼까? 장 잡으면 못 잡겠지? 개넘새끼 저거 아 저쪽 아닌데 일로 와얘 어디 갔어? 거 아니야? 다시하자. <웃음> 아니 무조건 저 말하는 원숭이한테는 들키면 안 되는 것 같고. 기수 소리가 나. 야한명 보고 있고. 어. 쟤 도망가겠지? 말하는 원숭이 잡았다. 돌아서 가서 잡아보 자, 얘는보는원숭이니까눈이좋아 어? 자, 식도착 아, 미리 가자. 루트를 알고 있잖아. 저기 있단 말이지. 일로 지나갔는데? 오두기 잡았어요 한 명, 어? 한 명, 한 마리. 최 오두기 잡지? 보고 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누구? 어 누구세요? 내가 절로 가면은 절로 뛴단 말이지 난 반대로 가봐 아... 들키네 어디로 가게 어디 가게? 나무? 얘 어디갔지? 아 무슨 얘 어디갔지? 얘 어디갔지? 나니? 왓타시? 초록색 미도리 기모노 미미가 진희 주황색 메모한 히토미레바 아르이와 초록색이구나. 꽃 아나타, 시 어디갔니? 를 뭉갠다. 아, 이걸 사용해서, 아이 미친, 오, <웃음> 운이 좋았어. 뭐지? 한 마리가 더 남았다. 3마리 또 어디 있는지 3마리 좀 끝일 줄 알았는데 아 이래? 아, 바람을 불어서 아무것도 안보이게 한거구나 한마리는 뭔가 뒤에서 따라오는거 같은데? 나머지 한마리는 오? 투명... 투명인 거야? 오잉? <웃음> 왜 자꾸 소리가 난다 했어? 아... 재밌네. 재밌어, 재밌어. どうかお 원숭이들이 저라고 있어. 나를 야... 지들보다 원숭이가 낫다 이 말이야. 어쩔 수 없어. 내가 너 강한 걸 <웃음> 눈을 감아? 옥오 아 지금 녹화 안 하는 줄 알았네. 어유, 깜짝이야. 치도세도 <웃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을 감으니까 옮겨졌다 오 싸움의 기억이네 병풍원숭이들 마음속에서 숨쉬는 희귀한 강자들 <웃음> 뭐야 그거 꼭두각시술법? 인살한 적을 꼭두각시로 조종하는 인살인술 카타시루를소비에 사용한다 이 비술을 원래 죽었던 목숨을 한동안 현세에 머무르게 한다 아 이게 게임하면서 동영상 보면서 봤던 이게 그 기술이구나 <웃음> 이거 엄청 늦게 얻는 거구나. 어, 황자님, 제도 황자죠? 아, 내돈 아까 거기서 말안 죽었으면 완벽한, <웃음> 완벽한 그런 곳이었을 텐데 공격력이 늘어난다. 변혁의 황자가 친구라고 부르는 건 그런 연유다. 한랑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떠들던 변혁의 황자들의 망령도 변풍 원숭이들에게 깃들어 그들을 움직였다 공격력을 강화했습니다 칠 됐다 하, 조금 전에 나보다 더 강한 느낌이 드는걸? <웃음> 포인트도 얻었고 <웃음> 이거 다 하나 필요하네 바뀌어서 이거 오이 찍어 보고 싶으니까 오이 먼저 하고 핀룩이랑 흉터도 되니까 5 포인트에다가 이와11 포인트 15 포인트 와, 11포인트. 15포인트. 와. 너무 많이 해야되는걸 아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음,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코였습니다! 안녕!